네 안녕하십니까 문찬입니다 오늘 시흥할 보이차은 아, 명산차창 이라는 곳에서 나온 기다사라는 브랜드의 아, 프랑전산 산차입니다 네, 올해 2020년 아, 명전 아, 주춘으로 나온 아, 일본의 딴호랑등산판천 아, 인데요 아, 약 5.5g 을 아, 계량을 해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1kg에 약 15만원 정도 하는 차래서 산차 기준으로 할때 제가 2019년에 선보여드렸던 파카롱 산차와 가격이 같고요 일단은 포랑산의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포랑정산이라는 브랜드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리 어, 다관을 덮여서 어, 차를 담아놓고 어, 건체양을 한번 맡아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건체양이 예, 상당히 그 꼬릿한 예, 건체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세차를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새로 나온 어, 산차이기 때문에 어, 물의 온도는 90도로 맞춰놨습니다 네, 90도로 세차를 어, 어, 짧게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차를 어, 빠르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신차기 예, 때문에 세차한 어, 후에 바로 예, 뚜껑을 열어서 예, 여분의 수증기가 날라갈 수 있도록 그 찻잎이 너무 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 신차의 향과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의 온도는 이제 예, 10도 낮춰서 80도로 하였습니다 예, 보통 한 80도 내외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차 같은 경우에는 즐길 수 있는 맛을 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신차 물을 일단 예, 한번 따라서 예, 잔을 덮히고요 잔을 덮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 세차물로 아, 잔을 덮혀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아, 또 잔을 씻는다는 의미 약간의 소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잔을 아주 덮힌 후에 수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따뜻하게 만든 후에 예 윤차를 하는 약 1분 동안에 이것을 놔주면은 어, 이 잔에 있어 열에 의해서 어, 빠르게 남아 있는 찬물이 마르면서 어, 이 배저향을 느끼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도 따뜻한 잔을 약간 이렇게 공기 중에 흔들어서 예, 공기와 반응을 하게 한 후에 코에다 갖다 대시면 차 고유의 향을 맞을 수는데 예. 냄새가 엄청납니다 예. 물론 신차고 아, 포랑산 쪽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파카롱과 마찬가지로 빈도 쪽의 단맛을 마치 이게 진짜 이렇게 달고 깔끔하다 하면은 이 포랑산 쪽 파카롱이나 이 반장지구 쪽의 차는 약간 꼬릿탄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냥 순수하게 닳이지 않아요 뭔가가 섞인 단말 예. 그러면서 기분 좋은 예.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단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카롱 산차가 상당히 드셔보셨던 아, 분들에게 호응이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해서 지금 한2 0 k m 정도 산차를 예, 제가 수장을 하면서 어, 좀 묵혀보려고 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일단은 어, 약 2kg 정도를 먼저 에, 시음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어, 시음을 하고 맛이 좋으면 은 20kg 정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번째를 네.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 산차, 신차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오래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한, 이렇게 붓고, 얘기하는 사이에 내려도, 그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는 것이, 어, 신차, 생차, 특히 산차를, 어, 드실 때의 중요한 점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 정도 열어셔가고 뜨거운 수증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걸음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서 수구에 있는 어, 찌꺼기 부스러기 가루 같은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약간 시간을 둬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잔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카메라에서의 수부 안이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네. 네. 저 아래에 네. 가루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네. 위에 있는 네. 깨끗한 찬물만 따르면 비교적 깔끔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 부스러기가 따라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얼음방을 쓰는 것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차가 노차라든가 부서진 차들 기납이 세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가루가 많이 나오거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름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 이렇게 숯구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갖고 가루를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없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찬물의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마시기에 편안한 온도가 됩니다 보통 다회나 이런 곳에 가서 100도씨의 물로 우리 후에 잔을 나눠서 주는 경우에 상당히 뜨거워요 한 70도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뜨겁지만 그냥 빨리 그 다음 부터 잔을 어, 시험을 해야 되니까 빨리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85도의 물로 우려갖고 저희가 수으로 옮긴 후에 잔으로 갔는데 제 일전에 앞선 동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보통 약 60도 정도가 나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온도가 약 60도 정도로 예, 나타났어요 빠르게 내려가서 50도 아래로 예, 60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0도 정도가 제가 마시는 온도의 상한선이에요 가급적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는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너무 뜨거운 차를 마시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식도에는 열감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막뜨거워도 일단 식도로 넘어가면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도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50도 정도까지 내려도 차를 즐기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60도 정도 됐을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이차도 상당히 첫첫 예, 잔인데 첫, 어, 고미가 예, 빠르게 우렸는데도 고미가 바로 느껴지고 그 고미가 근데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면서 예, 산미가 따라오면서 혀를 쪼여줘요 아직까지 그 후운이나 배감이 아, 이렇게 단맛이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도 어, 1포째 첫번 우린 그 찬물의 맛으로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차는 아, 상당히 차기가 좋은 차 같아요. 일단 첫 번에서 느껴지는 것이,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통은 시음하고 나머지 찬물을 퇴수구에다 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 이 우린 찬물을 예, 이 찬물을 다 마셔가는 설레면 너무 어,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이런 찬물을 어, 이 위에 부분만 가르는 제거하고 윗부분만 다른 숙구에 모아서 나중에 예, 모은 찬물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면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도 식어가고 1포 2포 3포 어떤 농도가 증가하는 데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예, 의외로 이렇게 모은 찬물을 나중에 한번 마셨을 때이 차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포즈를 바로 내려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찬물 색깔도 황금색으로 아주 어, 깔끔하게 나왔고요 에, 가루가 에, 아주 깔끔한 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제가 어, 시작할 때이 차를 보여드렸지만 원래 에, 받은 차는 대나무 광주리 안에 천으로 된 포장에 산차가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잘 포장이 돼서 왔고요 시음용 차를 따로 줬는데 그시음용 차는 약간 안에서 부스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바구니 안에 있는 차는 아직 제가 오픈을 안 해서 상태를 모르겠지만 고대온상태를볼 때는 어, 찻잎이 다잘 보존이 돼서 잘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즈의 잔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 색깔이 아주 병아리색이라고 하죠, 흔히 병아리색 같이 아주 예쁜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산미가 딱 맞추는 순간에 혀를 탁 찌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사라지면서 그 혀의 쪼임이 이렇게 아, 입안에 있는 침샘을 자극하는 예. 작년에 있던 파카롱과는 또 다른 예.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어, 차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차는 차창에서 차산이 어딘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1kg에 15만원 대면은 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산차이준할때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걸로 봐서는 어, 또 그렇게 내놓고 판매를 하면서도 자신 있다는 거는 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차상 쪽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 같은데 맛을 보니까 일단 차에 아주 특징이 있는 차입니다 이 차가 한 2-3년 지나서 아, 이러한 고산미가 어, 나중에 월진을 향을 했을 때 어떤 맛으로 변해갈까 이, 이 맛이 잘 들면 진짜 맛있는 차가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단 것이 아니라 고 쓰고 떫은 맛이 입에 임팩트를 탁 주고 마시고 나면 저 아래 목구멍 깊숙히에서부터 그 떫고 쓴 맛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면서 낯이 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회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차이입니다. 수구에 구슬을 다 없애기 위해서 세차를 했고요. 바로 3번째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차량은 5.5g으로 제가 평소에 혼차를 할때 마시는 3.5g보다는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제 평소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더 진하게 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맛이 어, 엄청나게 고소미가 강하고 어, 못 마실 정도로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마시고 나니까 이렇게 마시고 나서 기다리는 사이에 혀에서 침이 계속 이렇게 예, 혀가 자르이 되면 침이 계속 나오는. 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이 차를 구매할 때 그렇게 별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차인데 생각보다 구매를 잘한것 같습니다 네, 3포째 입니다 보통 행차 같은 경우에는 한 3포 정도까지도 차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맛이 제대로 나오는 거는 한 3포 이후 3포에서 한 5포 정도 또는 4포에서 6포 사이가 가장 차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내포성이 좋은 차는 뭐 10포 20포까지도 계속 나오죠 제가 지난 2, 3년 사이에 마신 차 중에서 가장 내포성과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차는 대익에서 나온 오심광명 인데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비싸고 예, 또 맛이 좋은 차들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가격으로도 그렇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만 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예, 한편에 뭐 300만원씩 해서 모셔두고 쳐다보는 차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차를 우려할수 있는 그런 가성비로 볼 때는 대의 오신 광명이 지난 2, 3년 사이 나온 차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번째를 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되니까 아, 이렇게 에, 잔에 예, 약간 거품이 생기고 물질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탕색은 아주 맑고 깨끗한데 아, 이렇게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차에 있는 아, 물질이 많이 녹아나와서 예, 차가 물질감이 생긴는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삼포 내지는 사포 정도 들어가면차 본연의 맛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맛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차든 이렇게 처음에 우리 시작해서 정점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맛이 쭉 떨어지는데 그것이 좋은 차일수록 이 정점을 유지하는 코스가 긴 거죠. 즉, 삼포 사포 포이포7포 이렇게 쭉 우려도 맛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거나 좀 제다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차들은 뭐한이삼 포째는 아주 맛있는 타다가 바로 다 포오 되면은 그냥 물맛만 나고 조금 껴버리는 맛이. 네. 그래서 그한번 마셨을 때차그한 잔으로서 차를 어,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최소한 한 10호 이상은 우려서 마셔봐야 그 차의 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차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1,2포보다 아, 고미와 산미가 이제 약간 숯불어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어, 후운이 따라옵니다 어, 아까는 딱 마셨을때 아 쓰다 떨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얼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고 어? 느끼는 순간에 아, 사라지면서 기분 좋은 이 혈조임이 다가왔다면 지금 첫번째부터는 그런 고산미가 일리포만큼 강하지는 않은 대신에 어, 단맛이 한방다가와요 그렇죠? 후운이 바로 어, 뒤따라옵니다 예고 산미라고 하기보다 그냥 예, 이렇게 마치는 순간에 약간의 현조의 그러니까 고미는 거의 사라지고 산미가 약간 받쳐주면서 바로 네, 혀에 침이 보이고 아, 달달한, 예. 상당히 아, 괜찮은 차입니다. 예 일단 여기서 에, 한, 저는 항상 한 3분 정도 마시면 한 10분 정도 어, 쉬어요 그 사이에 찻잎이 충분히 어, 물에 젖어서 에, 우러나올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계속 연달아서 차를 마시다 보면은 각 어, 우린 호수에 어, 따른 차 맛의 특징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후에 4포부터 다시 마시도록 보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한 10분 정도 지나서 4포째를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네, 시계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차를 시음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어느 정도 경과했나 보시면 알 텐데 어, 짧게 시음한다고 해도 3 4 0분은 금방 지나가고 차한 가지 제품 갖고 어, 정밀 시음할 경우에 거의 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편집을 해서 올려도 뭐, 2 3 0분 내지는 길 경우에 거의 50분 정도 되는데요 에, 사실 다회에 가서 한 가지 작품을뭐 10분 20분 만에 마시는 거에 비하면 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아까 1포 2포 3포째를 마실 때 나왔던 찬물을 제가 수구에 담아서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 보이시는 수구에 담아 놨었는데 어 10분간 쉬는 동안에 어그 모아놨던 1포 2포 3포 합친 찬물을 마셔봤는데요 식어도 폐기가 짱짱합니다 예, 일단은 예, 보담미가 짱짱한데 음, 딱 한잔 마시고서 저 10분간 기다리니까 예, 입속에 침이 고여요 입안에 아, 단맛이 예, 이회감이 예,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훨씬 맛있는 차인 것 같다 그렇지만은 어, 작년에 나왔던 어, 파카롱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파카롱은 어, 그 고산미가 아주 쎄다기 보다는 적당하면서 아주 그 단맛이 초반부터 쭉 나오고 내포성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포랑정산 어, 두춘차는 일단은 고산미가 짱짱해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익으면 아마 단맛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셔도 어 지금 뭐 마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맛있는 차이면 틀림이 없는데 어 미래에는 더 맛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차품입니다 네. 자포째를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백자 어, 다호는 한 160에서 170cc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 평상시에 쓰는 개인용 어, 다호보다 약간 큽니다 네. 자포가 됐기 때문에 한 15초 정도 약간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반 자사어보다 생차 특히 신차를 올릴 때는 보통 많은 분들이 개환을 사용을 하시죠. 근데 개환이 전문가가 아닌 초보들은 사용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고 손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냥 뭐 비싸지 않은 예, 이런 백자 어, 차우를 이용해서 우리시면은 어, 좀 쉽게 우리실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참고로 쓰는 어, 120cc짜리 어, 예, 차우는 좌사원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네, 크기, 크기 차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쓰는 네, 은다관 네. 은다관이 120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주니호가 100정도 되고 요 약간 작고 네, 지금 제가 시음용으로 쓰는 어, 백자원은 한 160에서 170정도 정도 정도 나옵니다 아, 이제 더 작은 앙증맞은 어, 이오 같은 경우는 80cc 짜리인데요. 예, 혼차할때 아주 예,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를 시음할 때는 자사우는 이런 장미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그 차의 특징을 뭉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완이나 이러한 유약이 발라진 백자우를 이용해서 마시면 그 차의 맛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포째 인데요 약 15초 정도 우렸는데 어, 차의 색깔도 아주 깔끔하고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아주 깔끔하고 네. 네, 고산미는 처음 1, 2 포째보다는 이제 어, 제법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느껴지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3포까지 마시고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모아놨던 아까 이쪽에 있었던 1, 2, 3포 합한 찬물을 에, 한 잔에 따라서 한잔 마셨는데 그러고서 이제 몸에서 땀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열감은 즉시 느껴지진 않지만 포수로 거듭돼서 마시면은 서서히 몸에 반응을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4포째고요 일단은 아까 마시고 남은 곳에다가 한 6포까지 한두번더어서 합쳐진 걸또한번마셔볼해요 10분을 헹궈주고 바로 5포째로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붓고서 네. 한 5초에서 6초 정도 기다리고 그러고서. 바로 내려도 내리는 동안에 또이 찬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고사미가 강한 신차 아, 생차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가 아주 쎈 애들은 물을 붓자마자 바로 내리셔도 돼요 그래도 어, 마치 뜨거운물 붓자마자 내리면 맹물일 것 같지만 차의 맛이 어, 다 우러납니다 찻잎이 많이 물에 젖어서 불어났죠. 불어났고요. 5포째 정도 되면은 4포, 5포 정도 되면은 차의 본연의 맛이 이제 거의 다 녹아서 우러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식을 3포 이후에 10분간 수식한 후에. 자포제 마시면서 부터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몸이 막 덥지는 않은데 땀이 예, 몸에서 땀이 이렇게 쫙그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면 어, 느끼는 것처럼 몸 전체에서 땀이 쫙 나는 게 예, 몸을 상당히 이완시키는 예, 몸을 편안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5호째 어, 지금 울리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녹화를 시작한 게 어, 저녁 8시 40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시 4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1시 20분을 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 녹화 시작한 지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호째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포 정도를 마신다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네, 5포제더 버드니까 이제 고민은 확연히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산미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 차가 은은하면 은은하면서 그 후운이 아, 찾아오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 좋아하는 정도의 농도입니다 지금 은 5번째가 아마 에, 보통 3g에서 3.5g 정도를 추천해서 우려 마시는데 오늘 그시음차온 어, 양이 5.5g이라서 그걸 다 넣고 했는데 평상시보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차를 여러분들이 마실 때도 투차량을 조절을 해서 한 3g 넣고서 한번 우려서도 마셔보시고 5g 넣어서도 한번 마셔보시고 또한 8g 정도 넣어서 마셔보시면 어그 차에 가장 적정 농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5g 넣어서 마셨을 때 너무 쓰고 떨고 아이거못 마시겠다 너무 심하다 하셨던 차가 한 2g 정도 놓고 마셨으면 아주 맛있는 차로 중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를 마실 때말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마시는 이렇게 마셔도 마셔고 마셔도, 저렇게도 마셔고 그냥 누가 정한 대로 아, 끓는 물에 1 0초가 우려서 마시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차의 찬물의 온도, 우리는 시간, 투차량 아, 이런 것들 조합을 다양하게 해다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마셨던 차들 중에서 진짜 엄청나게 맛있거나 엄청나게 맛이 없던 차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차들은 아, 그러한 조합으로 어, 가장 최적의 에, 차를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다 마시거나 차들이에요 아, 포 예. 아주 마시기 편하고 제가 딱 원하는 아, 그 정도의 아, 아주 약한 고산미와 뒤따르는 후운이 지금 5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마시면은 예, 뭐열 잔도 계속 마실 수가 있죠. 예. 6포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포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차에서는 이제 우림의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차 맛이 빠지고 물맛이 비치는 그런 단계인데요 6포, 7포, 8포 정도까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차들은 계속 차이가 이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시음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올릴 때 하루종일 마시면서 그걸 9포 10포까지 아, 내용을 적어놨다가 글로 올리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10포 이상 하게 되면은 2시간 3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은 6포 내지 7포에서 이제 에, 녹화를 마치고 지금 하는 그 내용을 적어서 글을 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에, 오늘도 지금 이제 육포는 조금 제가 길게 한 30초 정도 우렸는데요. 이 육포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숙구에 모아놨던 1포부터 육포까지의 찬물을 모은 것을 마지막으로 시음하고 오늘 시음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물이고요 차를 우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만 가루가 우리면서 계속 이렇게 걸러져서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러한 부스러기나 가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구에서 뭐 일분씩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붓고한 10초 20초 정도에서 큰 덩어리 큰 부스러기가 가라앉을 정도 시간 주고 바로 잔에 옮겨도 무방합니다 또 이제 걸음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서 잔으로 옮겨도 잔으로 옮긴 물에도 어느 정도 부스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은 잔에 있는 찬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바닥에 한 3분의 1 정도 남겨 놓으신 후에 그냥 퇴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물만 마시면은 부스러기가 없는 차를 맛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5포, 6포는 거의 맛이 비슷하고요. 딱 마시기 좋은 보산미가 예. 아주 진하지 않으면서도 어, 차에 어, 갖고 있는 그 폐기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어, 그 정도의 농도로 지금 우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렸을 때차 맛을 보면 이 차의 내포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면서 내포성이 떨어지는 차들은 5포 6포 7포 넘어가면은 맛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차들은 거의 내포성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도 지금 현재 5포 6포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최소한 9포에서 10포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마지막 6포체 차를 놓고 현재 네. 사판에 이제 물이 꽉 차서 호스를 통해서 지금 폴스로 내려가는 것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아놨던 1포부터 6포까지를 마시고 남은 거를 보통요 160, 1 7 0제 차후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보통 한 3명 내지 4명이 마실 수 있고요 저는 보통 시험을 할때 어, 차 주둥이 정도까지 채워서 어, 시험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한 120에서 1 3 0 c c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요 잔으로 두잔 나오고 수구의 아래 뚜껑이 이 정도 나와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잔을 여섯 어, 개 정도를 여기다 옮겨 놓다 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균등하게 아, 섞였다는 가정하에 예. 첫 잔을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시음하게 해서 딱한 잔을 짜라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따라보시면은 이제 예, 차색이 예, 이렇게 아름다운 예, 병아리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포 2포째 아주 강했던 고삼미보다는 많이 습글러들었고요 5포 6포에서 마시기 좋은 고삼미보다는 약간 강한 네, 그 정도의 참맛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마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지금 현재도 물론 아주 그 나름대로의 개성이 강한 차 맛을 가지고 있고요 어, 작년에 파카롱 그 반장 고수차처럼 어, 순정하면서 단맛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고산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찻잎은 고수차님은 아닌 것 같다 네. 어, 소수차 내지는 잘하면 대수차 아니면 병배 그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차의 품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차의 품질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어, 이것이 고수차이기 보다는 아마도 어, 좀수령이 높은 소수차 내지는 대수차 아니면 병배한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차가 한 2-3년 정도 어, 있게 되면은 어, 훌륭한 맛을 내줄 거라고 생각니다 여러분들하고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은 앞으로 2년 3년 후에 또 똑같은 차를 마시면서 어, 시음한 결과를 어, 올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명산차창 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다사 브랜드로 나온 아, 호랑정산 산차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천 이었습니다